자, 아까 이제 사적이 얘기하고 끊겼는데 이어서 합시다 네. <웃음> 자, 제사는 어? 망자의 멋을, 빚을 갖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이 손자가 대신해서 지내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은 이렇게 차려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명절 제사는 명절 제사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다 네. 그거는 네. 우리는 감사야 하기 위한 잔치일 뿐이지. 네. 그것을 제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야. 음. 그래서 명절 제사는 안 지내도 돼. 명절에 무슨 제사를 지내는 쓸데없이 비 바쁜데. 그치. 가갖고, 응? 명절날 가가지고, 찌질 굽다가 이혼하고 막그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맞아. 먹고 싶은 거. 그냥 큰일 가 해. 그치. 제사도 그렇게 뭐 상차리고, 뭐형동뺏수고뭐 지랄이고,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무슨 형동뺏수고 어디 있는 거에 그쵸. 그거 제가 만드는 거지 자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자 그래서 이 손자가 하는데 이 손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손자는 뭐 알아야 되나 그죠 그러면 손자의 마음도 자세도 그냥 바뀌어야 돼 음... 손자는 할아버지인데 말 먹고 가라고 막 제사 지내잖아 그쵸. 못 먹고 가거 그러면 이 제사도 너무 오래 지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다. 음... 자 예를 보자. 오늘 제사 올게 지났단 말이야. 그지 네. 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계속 지내게 하면 안 돼. 음... 자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갔어. 네. 할아버지 오늘 제사 지냈는데 오세요 하면 쫓아올 거잖아. 네. 그지 네. 그래 제사 지내고 나면 그래 내잘못다 그래 내가 갈게 하고 이제 열심히 또 가는 거야 그러면 또 내년에 되니까 할아버지 아직까지 돈못 먹고 가고 있으니까 또 물어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온다 이 말이야 또 먹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 갈까? 마음 자세가 음. 못 가게 자꾸 천도가 안 되도록 묶어 놓는 거야 음. 이것이 인연의 끈이야 그렇게 조사기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손자들이 강함하게 끌을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천부계에서 이야기하길래, 응? 이야기하길래, 원래 이 죄를 응? 안한 사람은 안 믿으니까 죄를 하고 난 뒤, 49죄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6년 동안에 가장 혈족이 혈족들의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지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이 조상들은 보여주세요. 내가 안 갔다, 간다, 안 간다를 보여주는 것은 음. 이 인연이 되는 사람의 꿈에뭐 형제가 여러 명이나 여러 명인데 다 주는 게 아니라 내하고 가장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한 명만 가는 거야. 음. 그러면 모든 형제들인데 아무 데도 꿈도 갖고 아버지가 편안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 그 때부터는 세상 안 지내도 돼. 그럼 음. 아버지 세상 섭섭하잖아. 그렇게 아버지 오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손자가 자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오갖고 밥 먹고 가락하면 이 인연의 끈 때문에 할아버지가 못 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할아버지 제사 때, 할아버지 제사 때, 아이고, 할아버지 제사 지내니, 할아버지 제사 날이니까, 응, 가다가 못갖고 배고픈 할배들다 오시오. 원래 그래서 모아갖고 한번 지내는 거야. 그래서 모아갖고 지낸 사람도 있지. 네. 누구말따나 그동안에 오갖고 9월 9일날 한 소태 말아놓고, 제사 한 번으로 다 지낸다. 그러면 그 날이 어떻게, 어느 사람, 그날 지내면 안 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왜 가장 낮은 할아버지, 가장 낮은 할아버지를, 그, 어, 제사날을 우리가 진에게 그날 오라 하는 이유를 알아? 음. 할아버지가 손자 생일날 오나 안 오나? 아니, 오겠나? 아예 우선은 안 오겠지. 상식적으로는 오겠지. 오겠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손자 생일날, 잔친날은 오겠지. 그쵸.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 생일날 가겠나? 어,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쵸. 그렇게 우리 집, 우리 집, 천도가 안된 조상들은 언제 오래 해야 되겠노? 최선이... 제일 낮은 할아버지 날다 오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날 잔치, 그날 잔치, 우리 집 잔치는 그날이다. 음... 할아버지는 가끔 할아버지는 없고, 나머지 할아버지들에도 오갖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내는 거야. 음... 할아버지, 아, 맨, 맨, 응? 손, 손자의 장손이지, 이게 장손 할아버지의 잔칫 날에는 온다, 이 말이야. 손자는 할아버지 그 생일로 안 간다, 이 말이야. 귀신도. 음.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나?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사 지내는, 아, 제사 지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명절 나는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했다, 그제? 네. 아, 여행 가보면 여행 가보면 되지. 그러면 제사 뭐, 제사도 아닌 것을 제사 몰라 지내노 그냥 여행만 가도면 되지. 네. 그러면 한데 이런 말 묻겠지? 너는저 소신은 이렇게 먹어요. 그러 있죠. 그것이 내 <웃음> 천국에 이거 믿고? 아니. 내 뭐? 음. 조카도 좀 더, 명절날은 오지 말아야겠다. 내예의고 오지 말아야겠다. 지요 수업 듣고 나서부터 안 지낸다고 얘기했어. 명절날은? 안안는데다 내부도 실천이 옮겨야 될 거니까. 그쵸. 그치? 네. 제진안 지키는 놈이 뭐 어떻게.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이게, 웃대로 이게 안간 조상들도 있을 거야. 한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맨 막내, 할아버지, 엄마, 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기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음.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는 그러 그래 하면 안 돼. 음. 응? 두분다 돌아가셔야 된다. 응?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다 하면 아버지, 어? 음. 아버지 자산 날에, 아버지 자산 날에 아이 엄마가 아버지 제사 날에는 올 거잖아 할아버지는 남아 어떻게 손다는데 이거 잔치한다고 하면 오겠지 그치. 그러면 요날만 지내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라고 하면 부모가 살던 엄마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하면 아버지 제사 그러면 이, 이 제사와 이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야 음... 자 여기서 중간에 가다가 할머니가 나타나고 꿈속에, 할머니가 지금 천도가 안 됐다는 소리다, 그러면. 자, 조상이 천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후손들인데, 이 형제들인데, 이 자손들인데, 분명히 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꿈에 나타나는 것은 천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천도를 시켜달라는 의미로 지금 나타난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꿈에 나타나는 사람뿐이라는 인연법이에요. 음. 그러면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갚아야 돼. 형제를 모아갖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빚을 갚아줘야 돼. 그때 필요한 것이 천도자라는 거다. 천도자가 뭐 죽었다고 갖고 무조건 천도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아, 아니, 천도자 하면서 내 복줄 낳고 천도자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천도는 천도자일 뿐이야. 천도는 할아버지 빚 갚는 것이 천도지, 내, 저, 내 소음풀이 한다고 천도지 하는 거, 그거는 이 멍청한 짓 아니겠나? <웃음> 한식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뭐, 그 한식날 지나면 누가 오겠나?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는 만든 인간이, 만든... 인간이 만들어가고 조작한 거야, 그거. 그 9월 9일도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거. 만드는 거지. <웃음> 그구자구자는소름나 굴자, 귀신이 어디 휴가 가나? 자여러면 동서남북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해 놓고 90일이 없으니까 아 이게 서른 어는 날이다. 이때 제사지는이 이게 말장하니 이게 안 되는 거이요자맨 마지막에 있다. 귀신들도 귀신들도 손자 생일에는 잔치날에는 분명히 온다. 손자 잔치날에 온다 이말이야요 한식이고 막 필요 없다. 막 9일 9일이고 다 필요 없는 짓이야. 그건 인간이 만드는 조작품이야. 그리고 손자는 할아버지 생일날이 있는지 없는지 구불도 안 해. 그러면 그 할아버지 그 제사 뱃날 집안에 손자는 안 간다 있기네 손자 귀신은. 맞아 그래서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 제사 때 와야 돼. 이거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두분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있으면 당분간은 이재산 도로 우리는 6년 이상은 지내주려 했죠. 그치? 네. 6년 동안 가니까, 한장 했는데, 지내주고, 요다이고 그러면, 음, 음, 엄마,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제사 때, 예? 하고 6년 동안만 지내주고, 아버지 제사 때 오고, 두분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이날 뭐 오라는 거야. 예? 그렇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두 분, 이한 분이 살아 계시면, 이날 오고, 이날 제사 지내고, 이날하고 두 분이 지내는 거야. 네. 예되지 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지기, 한 10년이 넘었다, 두분 다. 응. 그러면 아버지 자살 한 번만 지나고, 만화에 1년에. 잔치 나는, 뭐, 잔치 하는데, 한번 지나면 되지. 뭘, 그런 말이시나. 그런데 안 지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잉. 응. 천도가 다돼 가뿐은 괜찮은데, 천도가 안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된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찝찝거리는 것이 어떻게? 안된 조상들이 찝찝거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디부터죠? 제사 지내야 될 사람이 안지내는데부터 타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남부터 타격을, 장손부터 타격을 하는 거야. 남의 능기신들. 그 전도를 잘 해가 다 보내보고 나면 제사 지내든 안 지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손이 잘안 되는 집안들이 있지 장손이 잘안 되는 집안이라 하는 것은 벌써 이 집에는 이 낡은 귀신들이 엄청 나게 많다는 소리다. 낡은 귀신들이 아주 많다는 소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 갈때뭐 출장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 가서 지내면 다음에 왜, 귀신이 왜, 왜그 외국에서 지내도 되냐면, 우리는 천북에서 배웠지. 귀신 세계는, 귀신 세계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인간 세상에 어디든 아무 데나 다갈수 있기 때문에 꼭이 자리에서 지낼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다. 어디든 다갈수 있다니, 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 제사를 지내야 되나? 안 지내도 괜찮나? 다 지내야 된다? 4대 봉천? 그거 웃기는 소리다. 그거 옛날 사람들이 저끼리 그 바보듬으려고 한, 만들어낸 거야. 4대면 지금, 자손이 끊긴 사람도 천백 원인데. 맞아요. 그런, 허맹한 소리에서 자꾸 유혹돼 갖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 그래. 이제 중요한 거 명절은 우리가 하는 지금 은 이제 지금부터 보자. 그러면 제사상은 어떻게 처야 되겠나? 제사상은 지금 제사상은 홍동백서 해석고 이런 거는 헛세다 헛세. 허쇠.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 때 양반들이, 상놈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차리니까 저거 우울주의를 내쉬기 위한 허세이 품이다. 자사상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자기가 태어난, 할아버지가 태어난 동네에서 많이 나는 음식 그냥 칠리놓고하면 되는 거야. <웃음> 할아버지가 먹는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만 먹으면 되지. 누구만 따는저 아프리카에서 나는 그뭐 망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물, 뭐 봤나, 입에? 아나나 안먹 그리고 뭐 그거 완전히 허세다는 거다 그러니까 아, 아무도 봤을때까뭐 보라고 아무도 봤으니까 죽고서라도 아, 무고 보라고 자 그래서 제사상은 그 지역에서 하나는 그이 제사상에 부담을 갖지만 음. 이 장사수단으로 또 만들어진 것도 있다 장사수단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 부질없는 거다 귀신이 <웃음> 조상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밥, 밥을 먹고 가더나, 뭐 사과를 먹고 가더나, 한 포도 없더라, 아이가. 그치. 그러면 그 누가 먹노? 그 분수 경영이. 전부 그다 지워. 영양군, 지영양분도 감소해. 또 말해, 또 말해. 네. <웃음> 헛소리 하지 말고. 에 <웃음> 나왔어.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웃음> <웃음> 그 시간이 있으면 물기가 날아갔으니까 약간 죽겠지. 자사 지내는 동안에. 생각해봐. 밥이 어떻 그래? 물기가 많은데. 한 시간 지나게 되면, 그 밥이 말라갖고, 요 냉이 0 0몇몇백램 줄겠지. 그걸 깎갖고 귀신이 묵고 갔다. 이 싱이, 이뭐 이거 누구 말 따는, 이거갖고, 뭐, 오 테스트 한다고 하는 순간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오링 하... 참... 테스트 해봤지? 네. 그거 응, 사기잖아. <웃음> 그거는 이거 뭐, 귀신이 묵고 갔다 해고아 밥이 이니게 처음에는 물기가 이만큼 있잖아. 그런데 제사도 차린다고 한 시간 절인다고 한 시간 나가 놓고 가지가 세시간 정도 지나면 이 바짝 말라붙거 아니야 그럼 물기가 날아가고그 당연히 조금 죽였지 거기에 귀신이 묵고 갔다가 그거 헛 허술, 완전히 헛소리 돼 밖으로서 발자국 생겼다 그러고 <웃음> 응 그거 완전 그렇지 제사생 편하게 지내 아주 편하게 지내 응. 네제사생 내가 뭐 이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응, 응. 그래에당신 좋아했던 것아지해놓고 음, 그냥 그런데 응? 네, 밥은 응.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설거해 줘야 돼. 겠다른자 응.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은 이 생일날이 있잖아 그지 응. 생일날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을 할아버지, 제산날 오래 했잖아. 네. 그럼 할아버지 짝지니까 할머니가 모여야 되겠지. 네.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 으흠.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 이게 밥네 그릇을 넣고 한 먹이 지내라는 거야밥네 음. 그릇이다잉? 네. 두 분은 두 그릇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음. 나머지 두 그릇은 오는 조상들이 먹고 가라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 문 밖에는. 밖에는 상을 차지하는 거지, 그치? 모든. 네? 응? 응. 이 상이 원래는 더 커야 되는 상인데, 빛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아깝고 버리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해갖고 간략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계별로 지행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 사람인 데는 절한번 하고, 죽은 사람인 데는 절두번 한다고 했잖아. 맨날 두분 하겠나? 그 사, 당사자인 분하고 또 가댕이 오신 분들이 있어? 그두 분? 아, 살아있을 때산 사람인데 한번하고 아니, 그말 했잖아. 네. 죽었다고 해서 한번 하고, 그두 분이 사는 거야. 음... 산 사람일 때는 우리 할아버지고, 죽은 사람은 귀신 할아버지고, 그래서 두분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산 사람 보고 우리 두분 하겠나? <웃음> 어 반가운 애는 두번했다고 이렇게 는이 났어. 하 그리고 이삼배라는게네 이 맞아요 산배라는 게 이것은 허구다는 거예요 아, 자칫 잘못하고 절을 아, 그냥 해라고하데삼배는 뭐고 참, 첫 배는 산 사람인데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인데 하는데 한배 더는 어떻게 한배 절하면 억수로 좋아지고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아 그렇죠 이거, 이거는 응? 세뇌시키고, 응. 에,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만드는 거야. 굴복시키기,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한 응. 하나의 그거로 자꾸 많이 하게 만들어요. 응. 우리는 여, 여섯 배를 하는데, 뭐 때문에 어디서 했나? 사람인데 하지, 아안 하잖아, 우리는. 천부경은 사람인데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렇지 그래서 여섯 배 하는 거야. 모든 종교가 이 사람을 나눠 놓고 세배시키는 거는 이게 미친 짓이야. 응. 아, 죽은, 조금 사람이 뭐할 텐데. 그러면요, 절에서 그 108배랑 3배도 다 하고 해요 그거는 틀려 아, 그거는 틀리지. 108배하고 3배하고는. 배하고는배틀 삼배. 사람인데 하는 3배. 부처님인데 뭐 하는 거야. 뭐, 부처님이 뭐안 죽었잖아. 네. 살아있는 것도. 누구도 네. 모르겠 그러니까 두 번을. 하는데 뭐, 그게, 네. 그거는 뭐나놓고 네. 사람인데 3배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 도란 거야. 3배 음. 받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좀돌아야 돼. 사람은 한 배밖에 안 맞는 거야. 그래 놓고 완전히 사람을 이상하게 그 세뇌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또라이다니. 하는 사람이 또라이가 아니고. 음. 부처님이 뭐 옛날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두 배, 세배 하든지 뭐, 뭐, 백팔 배는, 백팔 배는 그 뜻이 아니잖아. 그렇죠. 한번 하면서 자기가 사제하는 배지. 네네. 이게 사람인데 하는 배는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런 제사상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말해야 되는가. 그런 허설이나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겠지. 그렇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제사상 하면서 조상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을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상이... 오, 맞아. 복권 사람 산 사람들에서 하는 얘기가 조상이 꿈에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마, 맨날 하는 게 그렇다. 조상 꿈이, 조상 꿈을 하면 좀 있었잖아. 왜? 뭐,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 음. 자, 조상은 항상 이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은 분명히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일을 만드는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이 귀신인데도 기인이 있는 거야. 기인이 있는데 기인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음. 자, 예를 들게 되면 자, 내데 천도를 시키줘야 되는데, 만약 어? 천도를 시키줘야 되는데, 저 돈이 없어. 가난한 거 알아. 그렇지. 그러면 천도 어떻게 지키겠노? 돈 벌게 해 음. 그러면 여기서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음. 돈 벌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천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노? 한번삭 뺏어가 푸는 거야. 순식간에 뺏어가 푸는 거야. 음. 그래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 천지라잉. 그렇게 이 받아먹는 거 좋은 거야. 음. 받아먹조상이 꿈에 나타나갖고 뭔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은 그거 갖고 무조건 해결해줘야 돼. 음. 얼마 든 돼.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큰돈을 갖고 천도를 해줘야되고 음. 작은 돈이 생기면 작은 돈 갖고 해결해줘야 돼. 요런데 그거 뭐라 면 그사람 분명히 망해져있어 음. 한번에 사클린거 갚고다는 귀신들 음. 그런데 천도제가 내인데 복 준다고 천도제 그건 좀 안되겠지? 네. 그. 천도는 귀신들을 천도시키는거야 네. 알겠지? 네. 천도는 어떻게? 귀신들을 천도시키는거야 그러면 귀신들 천도시키는데 언제 제를 언제 해야 되겠나? 그저, 비수 고 나서 년이 밤에, 수... 밤에 해야지. 어야 네. 밤에 해야지. 그렇죠. 아. 그래서 밤에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밤에 하는 거야. 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거 본에 알겠지. 네. 얼마나 쉬운 거고. 이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뭐그 답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뭐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내 마음이 안내키면 안 지내야 되고 요렇게 답하는 사람 천이 돼 그러면요 음. 왜 6년간을 지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음. 그냥 6년 지나고 만약에 정말 꿈에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는 안보였는데 할머니가 보였다 음. 그럼 할아버지는 천도가 됐고 할머니는, 할머니는 안됐다 안 됐다.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사 때 오라는가 제사도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하고 오락하면 없 거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을 때이 사람, 이 사람들이 두 분이 다안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지내는 거야 아, 그럼 그뒤는안 지내도 돼 그리고 이것을 재산을 못 지내게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빚을 정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빚값을 주는 거이그래 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무당도 먹고 살고 제하는 사람도 먹고 종교도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내는 사람이 또 제대로 못하면은 돈 낭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는. 아, 그렇지. 참. 그래서 제사 열심히 지내는 사람인데 절대 조상들도 굶기지는 않단다. 음. 아, 나부터 그랬어요. 아, 참 명언이네요. 어, 조상을 열심히 잘못 지내, 어, 마음속에게 절대 굶기지는 않아.